자 오늘도 삼겹살 먹으러 배낭 여행을 떠납니다. 이 배낭 속에 삼겹살이 가득 있다는 아니 뭐 가득은 아니다. 자 배낭 가득히 메고 자 배낭 보이나 이게? 이게 배낭안 보여 배낭 배낭, 응? 배낭 메고 삼겹살 먹으러 가볼까요 차 오니까 먼저 가자 오늘 또이 모자 우리 경자씨가 사랑한 아내가 이 모자 또 이쁘게 한번 쓰라고 갖고 왔어요 어때? 잘 어울리나 이 삼겹살 먹기 위해서 가는 이거 참뭐 삼겹살 먹겠다고 어떻게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야, 차 온다 정글 숲을 지나, 자갑시다 아, 좋다, 좋아, 좋아. 배고 너무 배고파 너무. 자,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배낭 메고 가는 시간 출근은 아, 있어야 되고. 야이 좋네 이거 운동 되고. 어? 우리 아들 찬데? <웃음> 어, 도도 학교 끝났네. 도도 다 학교 끝나고. 야, 요즘에 고창에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는지 아이고 배낭여행 엄청 참 좋죠 진짜 지금 여행 못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해외여행 국내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 해에 운동재 재고 참 좋네 이거 컨셉 잘 잡았네 나 운동되고 땀내서 배고플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 먹는 그런 시간 캬,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어휴. 지금 걸어온게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모래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모래 해변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 하고 해변으로 가는데 프라이벳 해변 아주 기가 막힌 해변을 또가겠습니다 도로를 지나서 산길을 지나서 저기 보이는 가는 길 요 오솥길을 따라서 가면은 해변에 나와요 으, 으. <웃음> 오늘은 해가 다섯, 여섯 시쯤에 해가 지는 것 같던데? 해질때 맞춰 가지고 가야지 와 이거 좋다 너무 좋다 야 배낭여행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배낭여행을 하네 야, 좋다. 아, <웃음> 뭐 동네사랑 웬만하면 다 알아 이게 그냥 아자 <웃음> 아직 멀었네 너무 좋네 이거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치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배낭 메고 떠나는 일일 여행 마 3시간 여행 되겠죠 배낭 메고 떠나는 3시간 여행 자두 갈래가 있어 두 갈래 자자 자, 여기서 어디로 갈까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 그 당신의 인생 길이야 그러니 당신의 인생을 노하거나 탓하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곧 모든 길은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 일로 가자 아, 내가 선택한 게 멋지게 살아야지 신나게 살아야지 더 중요한 건 재미나게 살아야지 아하 아 여기가 이제 해변 여기는 논리비치 해변이라고 자 바꿔봅시다 한번 이거를 자, 가자 논리비치 요즘에는 조용해가지고 이게 뭐 오우 시시 참 내추럴 한 그지 아우 마티오, 오, oh. you come here? 아, you c h 리 so far? Not yeah, r i g 롯니 비치 해비어. 자, 오늘은 여기서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는 거요 한번 훑어보고 지금 사람이 바닥을 해야 되는데 어째 이러네. 여기서, 오늘 이 비치에서 한 번, 맛깔나는 삼겹살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디서 먹해 끼는데, 지금? 해가 거쳐야 되는데? 아이씨. 저쪽에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한번 가보고 저기로 가보고 내자자자자자이자봐 어디서 먹어볼까? 여기 도 사람이 있나봐 봐봐 사람이 사나봐요 여기도 자.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신발 등산하다고 신발을 셨어 운동화 해변에서 누가 운동화를 신어 그치? 운동화 벗어야지 아 해변은 맨발 자 맨발로 가야지 양말은 신발 안에 넣어주고 자 들고 오래 가져야지 또 이제 어, 세변 좀 건넌다 하는 거 아니야 아하. 어디서 먹어보까 저기는 가게야 가게에서 먹으면 안 되잖아 자 저쪽으로 다 들어가 자. 자 어디서 먹을까 친구한테 물어보고 저로 갈까 자, 돌고 돌고 돌고 돌아 돌아 돌아서 아 좋다 한국 나지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전낭냉 좋다 자, 자, 신발 자, 여기는 리모비치 리모비치 오빠 팀이 무쌈삼 낀다 이만? 무삼창 낀다, 이만. 아우, 말라요. 딴 아, 땡초 낀다, 이만. 자, 허락 받았어, 이제. 일단, 여기서 먹는 거를 허락 받았고, 이 바다가 보여야지 되잖아. 바다를 같이 보여야 될거 아니야? 역광 때문에. 자, 이거는 삼겹살 먹을 때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것도 챙겨왔지, 이것도. 뭐냐? 이파로, 이파로. 아, 무선 마이크 준비했잖아 무선 마이크 또 우리 구독자님이 무선 마이크 어? 하나 구입해야겠네요 하더라고 그래서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좀 무선 마이크 하나 다 만들어왔어 고얘는 번호 하나 비장의 또 선풍기에 뭐 나올 거다 나왔는데 아 불판 안갖고 왔네 삼겹살 하는데 불판 안갖고 왔어 진짜 이거 어쩌면 좋아 컷 어? 자 석양에 떨어진 해변가에서 아, 아, 아. 기가 막히는 삼겹살 준비 들어간다 자똑 바치 자, 받치, 바치고 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요 나눠 먹어야 돼 그냥 철폭 철폭 짠 올라가야지 석양 아래 삼겹살 야안 보인다 이거 초점이아 이거 어게하 좋아 자, 나 사람들 지금 원숭이 보듯이 하고 있어 첫째 삼겹살을 모르거든요 일단 일단 삼겹살을 몰라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하는 짓인가 해 지금 우리는 삼겹살을 한방에 올려서 볶거든 자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양파를 또 올려주고 양파를 올리는 이유가 뭐 여러가지 있겠죠 첫째는 혹시나 있을 또돼지고기에 잡냄새를 잡아주기 위해서 양파를 올려준다 쓰레기는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겠지, 쓰레기는. 미리미리 쓰레기 정리해요. 마늘, 응? 딱 넣어주고, 그냥. 먹어봐. 자, 한번 술, 술, 술, 술고보자 살살살살살살, 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이거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이거? 자, 아,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살살 흔들어주는 센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은 이게 삼겹살이 무슨 쥐가 풀린줄 알고 딱달라붙는다고 아봐젖 벌써 붙잖아, 벌써 붙어. 제가 너무 고파, 너무, 너무. 아하, 살살 이어가는 삼겹살. 아, 불씨 돌아, 불있어해어떻게 이거. 자, 이거 한 번씩만 흔들어주고. 아, 자, 파절이. 파더리. 파절이는 바로 먹어야 맛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싸왔으느냐 여기서 양념을 버무리는 거죠. 그래야지 파절이가 술이 안 죽으니까.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먹는 이유 남들 보니까 삼겹살 잘 먹는 사람도 많고 많이 먹는 사람도 많고 진짜 맛있게 먹는 사람도 많은데 늘 같은 자리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 옛날에 있던 이동삼겹살 이동식 진짜 이동하는 저기 전, 어디야 경기도 이동 포천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이동하는, 이동삼겹살 아니에요 우리는 삼겹살 먹는 것도 보고 주변 풍경도 보고 이거 막히지 뭐자자자자이부인아나 모르겠네 자자춥초듣 됐나? 자뒤쪽 아직 익어야 되지 잘잘잘잘잘잘잘아 좋아 좋아 아이 소리 좋아 이 노릇노릇 노릇노릇 마늘 갈릭이라고 하죠 갈릭 아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역시 삼겹살은 배고플 때 먹는거 어 배고플 때 먹는게 가장 맛있는 삼겹살 텐션 좋고 어, 잘했네 양념을 이거 밖게 양념했네 아 놓고 지금 개들이제 뭐하나 어, 하고 이러고 보고 있어 계속 응? 혼자 씩부러워시부 한다고 걔들이 배가 고픈 건가 어? 아, 저 친구들도 이제 배가 고플 거야 걔면도 기가 막히게 한잔 싸줘가지고 이제 이야 생겹살 진짜 나신네 라고 이제 난리나지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겹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배고플 때 먹어라 지금 저쪽에는 지금 배고파 난리 났거든 지금 삼겹살 냄새가 지금 이게 해변에 바람을 타고 살살 가고 있거든 조금만 더하고 지금 은 비실비실 웃고 있단 말이지 지금 사슬 웃고 있는데 이거 한점다 받다 주면은 순간 그냥 뭐 난리라는 거지 뭐. 그말 그대로 그냥 대한민국 하는 거지 그냥 봐봐 이거 이것도다 보여줘야지 자 서양 들어가고 자, 아, 기가 막힌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아, 좀더내려야겠다이 상추를 깔아주는 이유는 많은 사람 다 알지 뭐 한번 익었던 삼겹살을 하지 말라고 이따 살짝 올려주는 거야 또뭐 요거 요팁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의외또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왜상 뭐 상추 를 올리냐 갑자기 야 잠깐만 기다려봐서 올려주면은 우야 그런 방법이 있었네 라고 하더라고 자 기가 막히는 이거 무슨 기가 막히겠지 크바 어이야 삼겹살과 아리따운 아내와 떨어지는 석양 아, 이게 삼합 아니야 삼합 야 삼합 하니까 내 나이 제 나이 아마 스물 한 여덟 여덟 됐을까. 그때 회사 다닐 시절이었는데 앞에 회사에서 사장님이 너 삼만 먹을 줄 아는가? 삼만도 아, 잘 먹죠. 그래 한번 오늘 가자 도 따라갔어요. 에이 재미없다 이거. 따라갔는데 에이, 재미없다. 듣느라 얘기하느라. 아, 그럼 커가지고 쟤네들은 먹을 수, 먹을 수 있으려나? 과일을 바꿔봤어야 되나?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자, 여기까지 붓고, 불을 살짝 낮춰주고, 먹어보자고, 이제. 파절이. 타더리. 파절이는 무치고무치고무혀야 돼. 손맛. 그게 손맛이라는 거거든, 이게. 주물럭 주물럭 해서, 파절이는, 계속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다. 야, 이거 무스거 아니 이거? 지름이 이거 잡아야겠어요. 지름, 이거 뭐냐고? 이 바로 이 바로 한잔 먹어야지. 쏴! 아, 아, 냉동카에 갖고 왔다, 짠한 아, 냉동카 애들 좀 줄라고 그러는데도 너무 많아. 누구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알지? 좀 있으면, 당하실 고 같고 올 텐데. 자, 이제 한잔 먹어보고, 일단은. 일단 하나 싸고. 자, 하나 싸 봅시다. 어? 상추 넣고. 마늘 넣고. 아, 어떻게 침 나와, 지금. 아우. 오늘 많이 굶었어, 진짜. 아. 양파 넣고자 삼겹살 찍어서 에? 빠질 수 없는 고추 자 우리의 습관은 또쌈 싸고 나서 술 한잔 먹는다는 거지 오늘은 보험빼 갖고 온거자 우리 핵젠컴퍼니 진곤씨한테 아, 이 이제... 행인들... 따... 라... 와... 야... 아... 자... 따로 안 보라고 한잔 먹게... 으으... 으으... 이으막으야으에 떨어진 데서 몇살 먹는 이거 아, 봐봐. 아, 죽이지 죽이지 뭐. 음 방금 들었지? 형님들 그래, 할때 깜짝 놀란 거요 난리났잖아. 자 이제 한번 요 자리를 빌려준 또 이제 응? 화락해 준 가게 주인. 태국인이고 이름은 리모예요. 이 친구한테 한번 주자고 먹을 수 있으려나? 아직 지나간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가? 넣녀야 돼? 모었어 삼겹살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왔네, 걔들이 왔네. 슬슬 걔들이 오네. 리모! 리모! 심! 어? 어. 어. 무삼창, 거의 끼는 차네 무삼창? 어. 무삼창, 어. 오케이. 끼는. 아, I have to do like, s o u n like you. Try it all. t a r a 님들 t a r a w 좋다. n 모 Thank ah, 다 <olved>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수있는거 오케이? 야 오케이? 자 한명씩 한명씩 자 한명씩 한명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스티브 스티브가 프랑스친구인데 프랑스 프랑스 몽주몽주 하는 친구한테 한번 또 맛을 보여줘야지 자, 네? 이거 먹고 뭐나 돼, 야이 이거 이다 터졌다. 이거 내가 먹자 이거는. 음. 어야이 이 아름다운 모습봐 우리는 즐긴다. 코로나를 즐긴다. 짠. 이 아름다운 운연의 행복 해변에 앉아 이 시기에서도 즐기는 그리고 그 옆에서 자 불타오르는 삼겹살 메 o 코리아 삼겹살 죽인다 아, 그냥 근데 너무 아아 좋다 이번엔 잘 싸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아이한번더 내버렸대. 다시, 다시 시작했다 음, 뭐, 먹어도 먹어도 술이 안 튀냐? 이번에 진짜 잘 싸줘야겠다. 잘 써야 돼. 응? 야, 이거 내가 다 먹겠는데? 뭐 혼자 얘기하고 모르겠다 일단 또한번더 들어가자 행님들 따라와 아야. 이제 저 외국인 아저씨가 좀 시끄러워할 것 같아 이제 행님들은 안 하려고 그서 응. 젓가락은 나쓴거 아니니까 진짜? 어우 멋지게 있잖아 먹어 옳지 아우 잘하네 어때? 행님들 한번 해야지 어? 친구야 행님들 한번 해야지 아이 먹구게 빼기쓰네야 성경에서 요새 넘어가고 아삼겹살도다 떨어져 가고 이쯤에 또누랑거 불러야지 또 아, 그게 좋다 아, 좋다 야다 먹었네 술막 들어가네, 진짜 야 마지막 장이네 어떡하냐, 이거 수준보자 수준보자래 수준 비었어 오. 반병, 2파로 1리터 반병을 가지고 왔는데 반병을 먹고도 술이 안 취하네 이거 야 이거 뭐 좋긴 좋다이 아따 맛있게 먹네 맛있게 그냥. 응? 또 중간에 한번 보여줘야 아 봤지? 응. 이렇게 먹는 순간에 우리 아들 찾아왔네 이게 머리 잘랐어? 어? 못 잘랐으면 어떻게? 네. 마스크도 잘 챙기네 우리 현이는 또 역시. 하, 자, 짜잔 한번 해줘. 짜잔. 짜잔. 두두, 짜잔 한번 해줘. 짜잔. 이 야, 두두 왔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해서 제 동생. 어, 이름이 뭡니까? 아다. 아, 진짜 이름이요? 김도현. 김도현이에요. 응. 누구랑 같이 살아요? 엄마 아빠 형아요 그쵸 그렇죠? 형아 이름이 뭐예요? 김도윤 김도윤 여기는 왜 왔어요? 아빠 하는 거구경하려고요구경하려고요 구경하려고요? 응. 아빠가 지금 노래 부르는 이거 뭐 있어요? 멋있어요? 아빠 노래 부르시네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부르시네 저기 저기 기도 아, 후회를 알아. 아 <목소리도> 노래 잘 불러주세요 <목소리도> 자, 삼겹살 부루스 고생 많이 했어 나인들 뭐 이렇게 하고 싶었겠어 살 날이 내 맘대로 하고픈 건 답이 없고 그냥 뭐 가진대로 꾸역꾸역 달려왔어 나 그냥 하고픈 거 하면 안 될까나 오늘. 지누구 삼겹살 먹은 사람 거기 없나? 오늘 밤 우리 함께 밤새 한잔 하세. 너의 속삭. 지 못하겠어 핑크빛 너의 속살 나를 유혹하네 내 입안 가득 채워 너의 향기 어쩜 좋아 이러다 미치겠어 생각 안나나 나 그냥 하고픈 거 하면 안 될까나 너만은 잊지 못해 그 이름 삼겹살 쓸데없는 거미 따윈 던져버려 아니 네 행복 삼겹이 늦질 않나 나와 같이 누고 삼겹살 먹은 사람 거기 없나 오늘 밤 단둘이서 밤새 한잔 하세 오늘밤 우리 둘이 밤새 한잔 하세 골목길 접어들 아빠네, 저기서 노래를 부르시고 아, 아빠, 아빠 노래 부르시는 거어을까 아, 아. 좋다 좋다 그대 보고파서 여기 혼자 홀로 기타 튕기네 갑자기 현이가 뭘 잡아와서 뭘 잡았어요? 꽃게. 꽃게! 꽃게! 꽃게! 뭘 잡았어요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작은 개 한마리 작은 개 한마리 아빠 뒷모습 <웃음> 하이 강아지 강아지야 뭐하니? 아빠 노래가는거 부르고 있어? 모기가 나올 시간 모기가 나올 시간 같이. 내 집에 가야되 아.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아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루를 잘 즐기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어쩔 수없 그렇죠? 그러면 다음엔 어디에살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음에는? 예. 네. 모르겠네 아직. 아휴. 이게 궁금증이지 이게 바로. 네, 궁금증. 뭐라고요? 궁금증. 궁금증? 네. 궁금증은 뭐예요? 아빠 방금 말하신 거. 아, 궁금증. 궁금증. 어. 아 궁금증. 그래. 한 가지. 한 가지. 바이바이. <웃음>